안녕하세요 나연언니아 입니다. 천도명상 3기 초제가 지난 5월 1일 일요일에 있었는데 3기에는 조상님 6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1기부터 3기까지 조상님 총 32분에게 천도명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기가 49일 마무리하고 5월 14일 토요일에 막제가 있을 예정입니다. 막제를 지내고 나면 추모관에 오실 예정입니다. 현재 조상님 천도 명상 사기 모집을 시작하였습니다. 사기 추제는 5월 15일에 있을 예정이고 신청 마감은 5월 13일까지입니다. 조상님 천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달린 주소로 들어오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3기추제의 추도문은 이번에 모신 황채손님의 손녀딸 두 분이 써주셨습니다. 할아버지께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첫째 손녀 미나예요. 그곳에서는 아프지 않으시고 잘 지내고 계세요. 증조할아버지 할머니는 만나셨나요? 할아버지와 많은 대화를 나눠보지 못하고 많은 추억을 쌓지도 못하고 효도도 못해드렸어요. 그게 아직 마음에 걸리고 후회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막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잘해드리기 시작했는데 할아버지는 저의 곁이 아닌 먼 곳에 계시니까 더 생각나고 싶어요. 또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저의 꿈에 나오셨던 그 꿈도 아직 생생해요. 큰아빠도 계시고 아빠도 계시고 오빠, 동생도 많았는데 저의 꿈에 나와 인사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제가 잘해드리지 못했는데 하면서 더 후회하고 그리운 것 같아요. 저 아직 할아버지가 설탕국수를 자주 해주셨던 그 모습도 생각나곤 해요. 제가 묵뚝뚝해서 표현도 잘해드리지 못했는데 평상시에 할아버지 생각을 많이 할 정도로 그리움이 가장 큰것 같아요. 할아버지 너무 보고 싶어요. 살아 계셨다면 얼른 돈 벌어서 효도해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나마 편지로 인사드리지만 할아버지 전 언제나 할아버지의 손녀였다는 것을 손녀로 태어나서 행복했다는 것을 영원히 기억할게요. 지금도 많이 울고 있지만 아직도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저희 할아버지로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 저를 키워주시고 이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손녀로 태어나 지금도 앞으로도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할아버지 그곳에서는 행복하게 지내세요.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2022년 5월 1일 할아버지의 손녀 미나 울림 할아버지 나 막내 손녀야 벌써 4개월이란 시간이 지났네. 우리 할아버지 뭐가 급해서 그리 빨리 가셨을까? 조금만 더 계셨다면 설날이었는데 급해도 가족들 얼굴 한번더 보고 가시지. 막내 손녀 일하느라 이번 설에 못 내려간다고 미안해하지 말라고 그리 빨리 가셨어? 그날 따라 할아버지 생각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떠나자마자 손녀 보러 왔나 보다. 할아버지 생각들고 30분 뒤에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 할아버지 연세 드시고 귀가 안 좋아지셔서 우리 대화도 많이 못했는데 잘 들리실 때 대화 많이 할걸 이제 와서 후회하네 우리 할아버지 돈한푼 없어도 손녀 뭐라도 주고 싶어서 천원한 장을 쥐어주든 사탕을 쥐어주든 했는데 만원 오만 원보다 그 마음이 너무 감사했어요 손녀 이제서야 자리 잡아가고 돈좀 벌려는데 선물이라도 하나 받고 가시지 왜 그러셨어 미리 신호라도 주시지 그리 아픈 데 없이 잘 사셨으면서 이렇게 하루아침에 떠나버리면 손녀 마음 아프잖아 조금이라도 일찍 알았더라면 뭐라도 한번더 했을 텐데 말이야 나 할아버지 모셔 드리고 바로 집으로 갔잖아 더 있기 싫었던 게 아니라 다음날부터 출근해야 해서 그랬어 올라와서 덤덤하게 일하는데 나도 모르게 갑자기 눈물이 나서 혼났어 이제 많이 안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오랜만에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 만나서 같이 있으니까 좋으시지? 이제 좋은 곳에서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 큰아빠들이랑 아프지 마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면서 행복하게 사세요. 자식들, 손자, 손녀들 키우시느라 너고 많으셨고 손녀가 서툴러서 많이 죄송하고 감사했어요. 할아버지 사랑해. 2022년 5월 1일 막내 손녀딸 유나올림